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원래는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을까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컨텐츠냐면 은 11월 1 1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광군절 세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빅스마일 데이나 아니면 은 11절 11번가에서 11절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쇼핑 대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몇개 샀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이 얼마인데 아직도 직구로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어느 게더 이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바구니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Where? Where? Where? 알리익스프레스 장바구니에 들어와서 제가 이미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요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케이지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 알파세븐 마크4용으로 해가지고 소니의 알파세븐 마크4 케이지가 필요해가지고 케이지를 한번 알아보다가 구매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3667이라는 그 알리익스프레스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46달러에 46.37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쿠폰이나 이렇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쿠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해서 35.63달러에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국내에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오픈마켓이 쫙 나오게 되는데 네 거의 보게 되면 98,000원 98,000원 이렇게 98,000원 제일 많이 구입을 하고 계세요 네, 무료배송이고요 네, 그럼 98,000원인데 저는 지금 얼마에 샀죠? 네, 저는 지금 35.63달러에 샀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좀 붙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경험해본 경험으로는 37달러 정도 하면 맞을 것 같거든요 달러를 하게 되면 5만, 400, 5만 486원 정도 되는데요 국내가의 거의 절반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환율을 생각해도 훨씬 저렴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스몰리그 핸들인데요 핸들 번호가 2950 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게 되면 16만원, 10만9천원, 15만원, 11만원 근데 여기가 지금 제일 저렴하네요 클릭을 해 볼게요 1 0만9천2 0원에 배송비가 4천5 0원 추가되니까 한 11만3천원 정도 되고 있고요. 얘는 뭐 국내에서 오는 건가? 어, 바로 11월 11일 날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국내에 재고가 있는 것 같아요. 11만 3천원 정도인데 저는 이거를 네, 58.87달러인데 할인 쿠폰을 받아서 41.76 43달러로 한번 해볼게요. 수수료 생각해서 43달러 58,000원 정도 에 샀어요 아까 113,000원이니까 6만원 잡아도 5만원 이상에 5만 몇천원 정도가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 역대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싼 제품들이 있어요 조명 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이런 스몰리그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저렴하거든요 때문에 요런건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국내 오픈마켓하고 어디가 더 저렴한지 한번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그 오즈모 포켓용 케이지가 필요해 가지고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D탭 FX6용 여기 보면 FX6용 있잖아요 근데 D탭 테이블 18V 짜리가 필요해 가지고 이것도 2만 요거는왜 네, 이렇게 나오냐면 네, 11월 1일 날은 제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어요 네이버 페이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화로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할인을 받는 대신에 32,94원인데 2 5 8 2원 네,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테탭을 한번 볼게요 뒷탭 1 8 v 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저렴한 것도 있는데요 28,000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 알리창으로 연결이 됐네요 구입을 한것 같아요 판매자 똑같거든요 그래서 할인쿠폰을 먹이면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여기 보게 되면은 SD카드 보관 케이스도 필요해 가지고 만원짜리 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6,100원 할인받아 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비교 안 할게요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제가 네, 아이폰 액정이 깨져 가지고 앞에 액정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건 아이패드 액정이고 네,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 봤어요 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 많이 올라서 알리익스프레스 직구하는 바보 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물품 비교해 보셔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어디가 더 싼지 이렇게 비교 정도 해보고 좀더 저렴하면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똑같이 광군할때 영상 올렸을 때 한가지 말씀드렸던게 메인화면에 네, 여기 보면은 네 배송지 한국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그리고 통화 요거 미국 달러로 꼭 하셔야 된다는거 왜냐면은 요거를 원하나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이중으로 환전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달러화 시켜서 한번에 결제 하시는게 더 유리하다는거 알고있죠 네,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다른 카메라 한 대를 11번가에서 또 11절 할인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22개월 무이자 할부로 처음 해봤는데 지금 뭐 고가의 어떤 물건 사실 분들은 11번가나 또 g 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도 2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많더라고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리는 카메라 우리 영상 영상 찍으시면서 필요한 그런 뭐 삼각대라든지 조명 스몰리그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은 저렴한 것 같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리에에서 사게 되면 AS나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게 나한테 더 이득인지 각자 의 구매 패턴이나 내가 구매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 금방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영상 네, 다음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